안녕하세요. 이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돈이 정말 나쁜 것일까?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돈이 삶의 전부라고 또 어떤 이는 돈 없이도 살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아. 나는 돈 없이도 살수 있어. 이렇듯 돈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 돈에 대해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할까요? 돈은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선택의 폭과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면 몸뿐만 아니라 사고까지도 구속당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기까지 돈은 따라다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마시는물 음식 타고 다니는 자동차 등등 우리 생활 곳곳에 돈이 따라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병에 걸려도 돈이 있어야 살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돈돈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돈이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당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자신의 서비스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돈을 내더라도 본인이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고객은 50만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 50만원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5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면 비즈니스를 안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진심으로 돈을 벌기를 바란다면 돈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